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리 센터 황청풍입니다 자, 지금 영상 보셨죠? 어, 기존에 쓰시던 거에서 이제 어, 교체를 하게 된 분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어, 이분의 스토리를 말하자면, 아, 이거를 아, 10여 년 전에 모치과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이걸 썼다고 하시는데, 너무 불편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아... 그 당시 2 0 1 2년도가 바이오가드를 처음 맞추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어 보셨다시피 하루라도 안 끼면 불안하니까 스페어를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 10년도 전에 만드신 거라서 지금의 바이오가드에 비하면 상당히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밑꽉 차고 이런 어,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 지금 이제 이 매너 가드, 요 요거를 했더니 훨씬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그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매너 가드나 바이오 가드나 또 라인 가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기본적으로 아랫턱의 위치를 숨이 잘 쉬어지는 위치로 유지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조절기에 있어요. 조절기가 어, 내 스스로 밀고 땡기고 해서 턱의 위치를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피곤하거나 술을 한잔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코를 좀 심하게 굽었다, 무릎이 좀 세게 올것 같다. 그럴 때는 이걸 조절해서 쓱늘린 채로 하면 좀더 기도가 열리겠죠. 또 이렇게 턱이 많이 나온 상태로 쓰면 턱이 상당히 무리가 오잖아요. 어, 평상시에는 줄여 가지고 또 어, 부담이 없는 범위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어, 그에 비해서 이 라인 가드나 매너 가드는 그런 조절 기능이 없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이오가드나 매너가드 같은 거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이 구조적으로 구강구조, 혀구조, 목구멍 구조가 어, 자는 동안에 툭툭 쳐져서 기도를 막는 현상 때문에 코도 골고 무흡도 생기고 자다가 답답하고 깨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턱이 떨어져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 어떤 걸 해도 그런 기능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싼 게 효과가 좋고 싼건 효과가 없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적합한지는 오셔서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입안에 낀다고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편하게 만드는지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이분은 이미 1몇 년? 12년도니까 10년이 넘었죠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하루도 안 뜨고 쓰셨다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이제 어, 신체 일부가 됐겠죠 그래서 저희 제가 어,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신체의 일부라 생각하시고 아주 어, 잘 적응을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흡 그 부분을 이 바이오가드, 매너가드 이런 것들이 어, 도와드리게 되는 거니까 어, 이런 수면에 좀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어,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